생강을 좀 만들어 볼까 합니다. 일단은 숟가락으로 예. 생강을 껍질을 벗기기 전에 이렇게 내가 생강을 쉽게 할수 있도록 이렇게 자르겠습니다. 예.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조금 벗기기 쉽게끔 예. 자르고 이런 안 좋은 부위들은 조금 잘라서 처리를 하겠습니다. 예. 자, 이번에는 단촌물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. 단촌물은 식초, 설탕, 소금, 물 이렇게 들어갑니다. 식초는 200cc, 설탕은 100g, 소금은 10g, 물은 100cc입니다. 식초는 나중에 식힐 때 넣어도 됩니다 근데 조금 신맛을 부드럽게 하려면 뭐 같이 마셔도 무방합니다 이게 끓어 가지고 일단 설탕이 다녹으면 불을 꺼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. 자 생강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생강을 자는 방법은 섬유질이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나 있습니다. 그러니까, 결대로 이렇게 자르시면 됩니다. 결대로. 그리고, 굵기 같은 경우에는, 굵기는 뭐 크게 하든 작다 하든 상관없습니다. 그 대신 조금 부드럽게 하려고 저는 좀 얇게 자르도록 해보겠습니다. 예. 한요 정도, 살짝. 요 정도 보이시죠? 예, 요 정도. 그 정도 크기로 한번 자르겠습니다. 열, 열, 어, 어, 이렇게 칼질이 다 끝난 생강입니다. 생강은 물에 좀담가 둘게요. 여기 매운맛을 빼야 되거든요. 10분에서 15분 정도 여기 물에 좀 담그겠습니다. 예, 아까 끓인 여기 단천물이 있습니다 단천물 단천물은 이렇게 쉽게 식혀둡니다 씻겨 두시고 그리고 이거는 별도의 물을 조금 끓입니다 예. 이거는 물을 한 두세 번 정도 갈아줬습니다 예. 요, 요, 생강에도 전분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지저분할까봐 물을 조금 갈아주고 이제 냄비에 다시 그냥 맹물을 좀 올리겠습니다 요 생강을 요 물에 조금 삶겠습니다. 삶는 시간은 끓어 오르고 얇은 것은 한 1분 정도? 또 굵은 거는 한 2분 정도? 이렇게 삶으면 되겠습니다. 삶아서 물기를 빼고 아까 전에 만들어놓던 단촌물에 이렇게 생강을 넣으면, 생강을 넣어서 두면 완성이 되겠습니다. 완전히 물기를 완전히 뺀 상태거든요. 또요 안에 물기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만들어 놓았던 요 단촛물을 조금 넣겠습니다. 넣어가지고 일단 헹궈내겠습니다. 살짝. 그러면 아무래도 여기 있던 수분보다 수분이 빠지면서 요 단촛물에 담갔을 때 맛이 좀더찜해지는 효과가 있을 것 같네요. 예, 단촛물을 조금 담갔다가 이거를 꽉 짜서 저기 위에 예단천물에 넣겠습니다. 물기를 완전히 완전히 꽉 짜가지고 예, 예, 넣겠습니다. 예, 예. 또 마찬가지로 해가지고.